아, 천 아, 니 괜찮아요. 이래도 아, 아니요 괜찮아요. 전소세이에요 저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 프렌드 저는 안돼 있어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해소 아. 어, 가진 사람이야. 와 보이에, 이야 와, 보 <웃음> <웃음> <웃음> <갑자기>. <웃음> 아니요아형 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오. 오. 오. 오. 오. 오. 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지 에, 이렇게 혼란는게 춤을 추고 계신데 어쩔 수없죠 <웃음> 어, <웃음> 어, 음? 어, 아, 어디가니 저기서 뭐하니 <웃음> 어, 응? 어, 어 혹시 VH 사신지 몇 시간 됐어요? 2분? 아, 3분? <웃음> 어머, 뉴비잖아. 전2 2시간이야 어머, 완전 청소사 아니야? 100% 자연산 청소살이잖아 <웃음> 아니, 그러면 은어 뉴비... 아, 아, 이 뉴비를 어떻게 어, 고인물로 만들어버릴까? 어 아, 저는 하이커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 <웃음> 저는 신사적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 <웃음> 제가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있다. 할짝 할짝 할짝 할짝. 할까만에 그냥 다 버렸어. 톡막톡막 낸다. 내일 좀 활짝 해야 돼요. 너무 금 사전 예약 빙고 빙고 안 했어. 빙빙네 언니 맵 방은 여기 마, 여기밖에 안가어요 혹시 맵을? 어, <끈> 네. 여기 말고 다른데? 도 있고 막. 네, 요즘은 할로윈이라가지고 네, 근데... 네. 네. 이2 0이중 아니, 20년부터 해가지고 음, 음... 어떻게 할로윈하면 공포니까 는 공포탈출 맵도 몇개더 추가가 됐고 음...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맵이 더 추가가 됐는데 그랬는 건데 네네네, 일본 신사가 한국인이 좀 많아요 많이 유명한 곳이죠? 그기가 어... 어... 구글 몇번 여기가 제일 네, 편할 것 같고 이쪽으로 바뀌라는 건데 아, 간만 있으면 그, 다치지 그, 않을 그, 것이야 아니 <각오> 아니에요 목소리가... <웃음> 그, 다음... 어? 아 무슨 소리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레온님 <웃음> 어, 자신의 자신 목소리가 불, 어, 만족하지 않으세요? 자신 목소리에? 이렇면다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에 만족하지 않으시면은 한공포타이라도 가가지고 <목소리> 소리 한번 샷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목소리를 키우시면 어떨까요? 그것까지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슬레더맨이라고 아세요? <목소리> 네, 알... 네 한번 가보실래요? <목소리> 저, 저긴 한데 영화만 좋아할 수 게임은 좀 팀이가 많아서 같은 팀네 네, 여기서 슬램을 할수 있는데 같이 한번 해봐 해봐요 같이. 같이 하러 갑시다. <웃음> 네 애플님은 네, 당연히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거고요. 러닝도 필수입니다. 알겠죠? 유비에서 고인물로 바꿔도. 아 제가 포텔 열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거 그거 아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레오니 네. 네. 네. 네. 네. 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냥냥 네. 어, <목소리> 자 일단 일단 미리 얘기해요, 레오님 혹시 술을 기르면 안 되나요? 네. 음, 그러면 버텨보세요, 화이팅!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화이팅? 네, 응. 프님 <목소리> <팬님이> 괜찮으세요? 오케이 <목소리> 어떡하지? 지켜드릴게요 아, 저집이 알아서 다가을할 아, 저도 무서워요 공부 탈출 무서운데 유비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출현시키는 어, 그런 명을 받기 때문에 고인어버리는 거다. 와네 내가 왔어, b b 와. 내쪽시다 아. 아, hey, yeah, yeah. 네, 쪽으로 들어가시죠. 아 <웃음> 어, 똑같이 <웃음> <웃음> 어서오세요. <웃음> 아직 가만히 있 일단은 규칙 다요이에 일단 규칙 네. 알려드릴게요. 자. 슬렌더맨과 똑같이 쪽지 여덟 장을 찾으면 게임이 끝나요. 우리가 탈출을 핸드리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여덟 페이지 찾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행동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음, 그냥 슬렌더맨 피하면서 8덟여가 얻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징조 알리드게 징조. 네, 어, 화면이 고이다던가 아니면 소리에서 소리 나간다던가. 네, 그런 소리 나면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슬렌더맨과 마주치면은. 안돼요 맞으시면 은 죽어요 그냥 다음은 죽은게 아니라 어? 그새 한 명이 오셨네 이라셰이마세 네 이라셰이마세 이라 네 여기 매복이 자세요? 아니요 몰라요 처음 왔어요 아 그래요? 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 슬렌더맨과 똑같이 여 8쪽에 페이지를 세우면 돼요 여섯 네. 여섯 여섯 오 <웃음> 그냥 들어가졌는데요. 꼈오세요어요 갇혔어요. 나왔다. 어? 여기는 네. 네, 컬렉트 8페이지. 네, 순서대 아주 잡으세요. 네, 숨순등으로 돌아다니면서 페이지를 찾으면 됩니다. 같이 다니는 게 좋겠죠, 우선은? 따로 다니면 누가 죽는지도 모르니까는. 참세요, 네. 합시다. 네, 소리 치들를 키우세요. 사벅할 수 있게. 빅라이트! 흐흐 깜찍해. 잠깐만요, 안받에서봐볼게요 어디 보자? 아직 틀린 답이 안 나타나요. 아직 <목소리> 페이지 를찾아서 찾으면서... 네. 또, 오, 어, 시 뜨겨. 시작. 방리 소리 사람? 소리 들 사람? 저요. 저요. 다들 다 들었지. 예스. 소 아, 맞나? 넹. 네? 반대로 도망쳐야죠, 다행 근데 같이 빼야되요. 따로 다니면 안돼요개인동 하시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무시했으면 다 죽... 무시면 다 죽는거 아니에요? 응, 응. 응. 이 브레어.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이도 이게 페이지. 이게 도 저도 저도 저 오 이거 테이너 안에 뭐 있는거 같은데 저기서 갓투티주든요술든 술주든 든 여기 든 <웃음> <EF 약간 좀 웃음> 근데, 근데 저는 컴퓨터아니 v 이라서더 무섭네 저는 이 이자는아 어... 숨쉴 거야. 아마... 이 살펴보세요. 밥이 안잡으지냐 이거 어때다 또이 어. <놀람> 뭐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 고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찌저저저저저저저저저 봤어 봤어 봤어 쉬쉬쉬 요기 가면 저기 터널 터널 터널 터널이 있어 터널 터널에 터널이 있어 터널 터널 아까 터널 따라간거 봤어요 아까 터널 들어갔는데 뒤돌아가더라고 앤드레멘니 떨어가는오다다다아 어떻게 우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어아게돼네 아, 잠깐만, 잠깐만. 가슴같아요. 타겟팅 오 쪽지 쪽지 쪽지 쪽지 어후레어 어. 죽더라도 쪽지 쪽지 아아아아 힝 죽었다 하나 먹고 죽었어요. 아, 가 역에 이지몇 번을 말했는데 다 생각은 갔어. 아까 뒤 따라가는 걸 보았어요. 아까 그냥 도망가이 제가 자처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극적으로 나오시더라고. 같이. 여기 페이지, 여기 페이지, 여기 페이지, 여기 페이지, 이고 싶었는데, 생 더라고요. 그 마지막 페이지 먹고, 전 선정동이, 선정동이, 선정동 떨어뜨리니까, 페티러한 사람. 나. 나 사람. 나 아, 저... 사람. 사람. 버렸어. 아, 말했잖아다고가 나 버리고 간혼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예 s yes. 하나, 네, 네. 네. 네. 하나 먹고 네. 죽었어요. 전 네. 리스폰에서 왔는요전 하나 먹고 죽었어요. 1때까지 합시다. 1때까지 네. 합시다. 네. 아내 학교가 어, 아직... 버리고 갈 거란 걸. 아니, 아니, 오, 아, 아, 어? 선정동이다 아직... 아니... 빤 쓰러? 아니, 지스는 놈이 있다. 제가 말했잖아. 도망가라고. 잠깐만. 아, 어디 가요? 님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자, 다시, 했, 다시, 다어 다시, 다시, 다시, 다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 안돼 안돼. 시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가만 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잠깐만 시 다시, 다시, 다 다른 매물이 동 한다, 내가 하될거같은데잠깐요요잠깐만요 자, 그럼요. 자, 요 자, 요 자, 그얘기 자, 그거요요 우이기. 저 지금 네, 네. 저 지금 어지랑 시간이 잘 불식 같은데 30분 더 추가한 선물아. 아 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배영. 네. 네 배영. 네배네답변하죠 네. 뵈요. 네, 뵈요. 네, 내일이요? <웃음> 네 참고로 전 녹하고 네. 있어요. 올려도 네. 돼요. 네, 네, 당연하죠. 네, 아, 아. 잘 들려요. 네. 들려요. 잘, 안, <웃음> 잘안 들려요. 네, 네, 안 들려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따라 혹시. 유튜브로 봤어요. 하는 건 봤어요. 클릭, 클릭. 클 네, 예를 들면, 폭탄, 폭탄을 들고 질문하는 거 질문. 어, 예를 들면, 잔인, 피가질문하 지문질지질문지문지금지금지지지지지지 <웃음> <전, 웃음> 키토케이터 좋아하세요? 많이좋아하자이입저제 아파트 어떻게 생각세요 생각해요 담아주세요. 네? 다행히 왜 저런 일이세요? 어? 말 끊겼어요 이거 뭐야 에이씨 <웃음> <웃음> <웃음> 와 <개 이뻐. 웃음> 뭐, 이런, 이런 게임 잘하죠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잘하겠어다 시작할게 그러면 일필기 어떻게 되세요? 153. 길 어떻게 되세요? 182. 오늘 p t 장 뭐예요? 저 먼저 앉아 이층 되면 사실 이층 되면 사실 다시 겨 음. 저거 계속 안잡아 지는데 어떡하지 이거 자, 나버터 한번 바꿔볼까? 자! 자 어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자, 똑같은 질문을 웬만나 금지하도록 합시다 네, 예. 이 다시 이래. 네 에피는 잡으세요 저못 잡아요 저거 어, 못 잡아요. 이거 이거 왜 이리 빨리 터져요? 랜덤이에요 랜덤. 음..뭐라고 해야 되겠나 이거 안 잡으면 제가 잡는 사람이 인자예요. 아, 그래 요 양보할게요. 아, 집을 수 있으면. 안잡다안 잡았다. 죄송해. 어떡해. 아니, 왜? 왜? <웃음> 이거 뭐... 허리났다... 빨리 아무나 잡아야, 빨리. 잠깐 이거 잡은 터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한번 실험해봐 잡아볼게요. 어, 쟨는데? 우주가 있다고 믿으세요? 기생하겠습니다 아, 아, 너, 너, 어? <웃음> 안 아. 어, 희생 있는데. 운명인가 보네, 죽을 운명. 아, 딱 거기다 사, 죽을 사. 받아요. 어. 받아요. 어. 고마워요. 어. 어 키가 얼마나 돼요? 저 키요? 184요. 자, 엘프님 나이 어떻게 되세요? 저 23살이요. 어. <웃음> 영어, 훈련증, <웃음> 아, 물어보겠다. 어. <웃음> 자니님 저 좋아하세요? 네. <웃음> <웃음> 오케이 잘 들었어요. 이거 잘 들었어요. 그래도 어. 키가 아닌지. 음. 오늘 어제 입은 팬티색 어떤 곳이에요? 팬티 질문은 했었는데 색 다른 어제 날짜가 다르죠? 어제 검은색이요. 자 사님 똑같은 질문 한 번. 네. 그래프님했던 질문 다 오케이 못 들었어요. 다시 할게요. 어... 대표님! 네! 가나다라 마보사 아고차카 따라하세요! 가녀다라 마보사 아잡 가겠습니다! 아요빨리요가녀다라 마보사 아고차가파 자님! 목성이 있다고 믿으세요? <웃음> <웃음> 아니 뭘 믿어야겠어! 떻게 믿으면 어떡게 <웃음> 그다 믿는다고 하면 됐던데. 에 네. 네. 사 아니, 받아. 짜님. 여자 친구 있으세요? F님,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하세요. 어, 여자 친구 있으시냐고 물어봤는데. 네. 아, <웃음> 어, 아니에요. 어. 아, 아 어지좀 이게 딜레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살짝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나 사님, 사람 사람님 다아니 좋아. 응? 어어 어, 아빠. 말이 끊기는데? 아빠. 말이 끊겨. 아. <웃음> 말이 끊겨. <웃음> 여자가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포레님, 네. 친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친구가 있죠, 당왜 없어요? 아, 님, 그런 질문한 이거 지 알려 줄수 있어요? 아, 친구가 <웃음> 이래요. 이 네, 하시는 추억의 오락실 게임. 응? 대신해 줘요. 채권 아, 답변은 아니, 답변은 대답을 하셔요 코레님. 아니, 대답 하세요. 어제 먹은 밥은 어떤 건가요? 아, 대답, 대답을 하세요. 대답 하세요. 어제 먹은 반찬. 아 오케이. 아, 시간때문에? 진대장으로는 무조건 밥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무슨 라면이 제일 좋아요? 무슨 라면이 제일 좋아요? 어, 어. 어, 어. 자, 저도 어, 쓰세요? 어, 아니야 이건 각재는 거야 <웃음> 어, 오케이 각 못했대요 네안못어요제 애교 듣고 싶으면은 내네 아니, 받고 아니면 받지마요 어 일단 받아들고 어쩔 수 없죠 네 F님 자, 네. 무슨 애교를 하실건가요? 애교 해드릴까요? <웃음> 자 자님 애교 듣고 싶으신가요 빨리 잡으세요. 어, 잠깐만. 죽을, 죽을 퍼. 잠깐만. 그래도 제발. 빨리 잡으세요.